그래서 아버님을 찾아갔습니다. 꼭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아버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버님께서는 내가 저지른 일이니 내가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가족은 버리지 말고 너가 저지른 일이니까 꼭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합니다. 더 이상 완강한 아버님을 붙잡을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포장마차에 들러 쓰디쓴 소주를 벌컥벌컥 들이부으면서 혼자 가진 주사를 다 부렸던 것 같습니다. 한잔 마시고 울고 또 한잔 마시고 울고 술에 취해서 아마도 차에 뛰어들어서 보험금이라도 탈수 있게 하자 무능력한 나를 묵묵히 지켜봐준 아내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해줄수 있는 제가 해줄수 있는 가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제가 해줄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미련 없이 뛰어드는 거야.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께 종이와 펜을 빌려달라고 했던 것까지 기억이 났습니다. 정신이 들어 눈을 떠보니 제 옆에는 저의 아내가 저의 가슴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께서 이상하다 싶어 보니 제가 유서 비스무리한 것을 쓰고 있길래 저의 핸드폰에서 집전화번호를 알아내 집에 전화하고 인근 파출소에 전화해 주셔서 저는 인사불성으로 집에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역시 며칠이 지나서 집으로 건장한 사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형님께 전화해서 그래도 아는 사람 아니냐 어떻게 좀 해봐라 내가 한 달에 다만 몇십만원이라도 갚을 테니까 제발 집에는 찾아오지 말아 달라고 부탁 좀해 봐라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형님은 자기가 아는 사채 업자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넘겼기 때문에 그 업자가 보낸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쌍소리에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디 도망이라도 갈지 모른다고 차부터 압류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 이었는지 처음 저에게 돈을 맡겼던 친구가 다시 2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차며 집이며 다 뺏기게 생겼으니까 더 이상 미련 두지 말고 차와 집은 포기해라. 이 돈으로 새 식구 당분간 살 전세집이라도 얻으라면서 그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자동차 정비하면서 10년을 모았던 피 땀어린 돈을 선뜻 저에게 내주었습니다. 처음에 3천만 원도 다 날렸는데. 나한테 빌렸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한테 투자하는 거다. 나중에 꼭 성공해서 몇 배로 갚아라. 그 친구가 제 손에 돈을 쥐어주면서 제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또다시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의 세 번째 깡통으로 가는 시작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말대로 차와 집 모두 처분하고 나서 새로이 시작을 했어야 했는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더군요. 도박에 빠진 사람들의 심정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래 진짜로 이번이 마지막이다. 딱한 번만. 어차피 이제는 주식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원상복귀는 어렵다.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식밖에 없다.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당시 한 종목이 눈에 쏠쏠 들어왔습니다. 주식 게시판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1000%로 띄운다는 둥. M&A가 있다는 둥. 작전이 걸렸네 어쩌네 이런 말들이 떠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차트는 잘 모르지만 모양새가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 이거다 맘속으로 외쳤습니다. 과감하게 미수까지 봉원해서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HTS를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시세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시세 확인을 하면 조금만 올라도 조금 먹고 팔것 같아서였지요. 그저 대박만을 바랬습니다 연상한가를 바랬지만 그래도 많이 올라갈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현재 제 심리 상태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으니까요 그러나 hts 열어본 순간 충격이었습니다 부도 거래정지 종교는 같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신을 워망했습니다 남에게 돌멩이 하나 안 던져 보았는데 너무 한거 아닙니까 바보처럼 하늘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이 저의 세 번째 깡통이었습니다. 아니 제 인생의 마지막 깡통일 것입니다. 저는 바로 차를 타고 강릉으로 갔습니다. 바다가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미친 듯이 차를 몰고 무작정 바닷가로 가서 모텔을 잡았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시내 약국을 돌면서 감기 몸살약을 샀습니다. 수면제는못 팔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면제는못 사고 가끔 감기약에 환각 효과가 있어서 청소년들의 약물 복용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 번에 과다 복용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내용이 뉴스에 나온 것 같아서 약을 샀습니다. 그래 한입 가득히 털어놓고 편안하게 저 세상으로 가자.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늦즈막히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바꿔 달라고 했습니다. 아빠 소리도 못하는 아이에게 저는 나지막히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며칠 있다가 들어가겠노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전화기를 붙잡고 있으면 약을 털어놓을 용기가 없어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목만 메인 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느낌 소리에 저라는 것을 느끼셨는지 계속 제 이름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이내 어머님도 울면서 제 이름을 부르짖으셨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것이 어머님과의 전화통화의 전부였습니다 가슴이 후련해졌습니다 왠지 모를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한 손에는 소주병을 다른 한 손에는 약봉지를 꼭 쥐고 백사장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너무나도 가벼웠습니다. 백사장에 혼자 앉아서 연거푸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지난 1년이 제발 꿈이었기를 바랬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서서히 앉아있기가 힘들어질 정도로 취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작별을 고해야 할 시간이 되었음을 직감하고 다시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는 길에 소주 한 병을 더 사고 어두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나서 담배를 물었습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속이 타는 듯 뜨거웠습니다. 지갑을 꺼내 아내와 아이의 백일 사진을 보았습니다. 핸드폰의 진동은 계속되었으나 이것이 마지막 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원을 꺼놓지는 않았습니다. 사진을 부여잡고 흐느꼈습니다. 다시 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좋은 아들,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5분, 10분, 시간이 흐를수록 취기로 인해 제몸 가누기가 힘들어졌음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